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걸물어볼게 이게 <웃음> 심파킷 네. 네. 네, 네. 트렌드이라고 저 양학기예요. 네. 네. 네. 2013년 2월 23일 날이쪽으 보이죠? 네네, 그러네요. 2013년 2월 네. 23일 한 달간, 3월 25일까지, 요거를 네. 임대를 해서, 네. 물을, 물을 사용을 하게, 빌려줘요. 네.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그, 얼마간에 그 자료를 받고 빌려주는데, 문제는, 이걸 하기 전에, 그,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 보니까, 엄청난 위약감과, 불안감과, 네. 공포가, 네. 그래서 8, 9년 전이면 60대 네. 조금 될까 말까 하는 게, 네. 우리, 우리 손배들은, 손배들은 아 80, 70, 80대 꽁꽁 날아다니는데, 그리 위험을 어, 느끼고서 네. 안되었다 싶어서 요거를 알아본 거예요. 네. 당국대에 천안이래요. 큰 댁에서 천안이 났요 당국대에 그 주변에 공원이라고 하는 거를 놨더니, 한때 전원해 줄수 있는 걸 해주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 적응하는 데도요 한개월에서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13년? 2 0 1 3년 2월 13일부터 사용을 했어요 2월 13일부터 했어요. 2월 13일. 문제는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하자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요 이거 하자면 세요 공기열치를 밀착해야 되죠 네, 그다음 여기 보 자국이, 자국이, 자국이 어디가요? 체험서 어디가요? 고정자국이. 어디 고정 아, 아들 결혼식 하는데도, <웃음>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걸> 이렇게 <웃음> 네. 마사지 해서 풀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조카 딸이 와서 얼굴 달라고 이렇게 메꿔줬어요, 네. 예? 여기도 발라주고, 어, 예. 그러시대. 그러니, 음. 이거 심각한 게, 보통 심각한 게, 장악기가, 음, 네. 그냥... 소리가 나니까 마누라하고 또 도망가요. 그 잠들면, 음. 여기서 소리가 나는. 피리 어쩌다 고 자랑은 안, 안 나고, 음. 러고 사람이 어떻게 자요, 옆으로 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이 이 아줌마가 거실에 가서 죽으 보면. 음. 그 본의 아니게 호렘이 가부르고 살아요. 그 그렇죠. 음. 그래 단지 고마운 건그당시에두 번을 그런 게 응급실에 실려가고. 무엇 때문에? 예, 심정지가. 예.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나는 사실 고맙게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근데. 이 양압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기억력 떨어지고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어. 많이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 잠을 못 자니까 네. 제가 그 건강에 좋은 그 건강주를 담아서 음. 한 잔을 마셔요. 음. 근데, 근데 양화기를 하면 산소 공급이 되니까 기쁜 잠을 주무시지는 않던가요? 한번 잠들으면 잘 뭐, 자요? 자기는 네. 잠이 들기가 어려워서 그랬죠. 이걸 버스, 하시자는게 뭐, 쉽겠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정풍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싫어요또 괜찮습니다.